아보야 여기서 해야지. 19.9. 19.9. 여기 잠내가있어게 너가 제일 잘아민경 4. 그 여기 정 서현이라고 하겠다. 됐냐 네. 뭐 큰데? 새여 여기 좀 떴는데요. 아니야. 아니, 어디가 떴어. <웃음> 어디가 떴어. <웃음> <또, 어디가. 웃음> 성좋습세16 뭐. 네, <웃음> 네. 8 안좋아갖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야구 잘해야 되는데 아빠 야구 못하는데 지금 야구공 들고있어올라와봐올라와 일로 안녕하세요 카멜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이도 안녕하세요 아빠 야구 잘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벌 아난넣는데 넘었어. 적어줘. 응. <웃음> 근데 거 저거 좀. 안녕, <웃음> <웃음> <미용> 하이. <시기까지. 웃음> 안녕, 이한. 이한 어? 누구야? 자화정찬. 뽀뽀. <웃음> <웃음> 어, 아, 어떻게 한 거예요? 아, 이렇게요? 이렇게 한 거예요? 네. 선 밑부분의 A4 용지 밑에로 기준으로 잡으셔가지고요. 잘 오셔야 돼요. 아니야.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하습니다 응? 왜 이렇게 작구나 우리가 예, 내가 하네주가 체크해 주시면 오이등 밑에서 1등 뭐 없어요? 밑에서 1등 요 네. 어떻게 2cm 여기요네 어? 어, 여기, 여기. 나랑 기해이니 여기서? 어, 이렇게? 네. 이렇게, 네. 이렇게. 네. 어떻게 요 이렇게? 그렇죠 20 비슷한 거 같은데. 다. 어답 20인데. 20cm. 어? 기다려 봐. 이거 못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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 t 야저 u 우와 우와 с п 20.5 등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? 왕성 왕성 1등 1등 1등 역시 해오주시 마지막 중지 부분. 아. 와우. 네, 손 길이. 네, 그래서. 어. 여기 여기 와잖아. 그렇죠. 중지를 최대한. 네. 출발. 패고한 네. 거예요 난 별로 안 돼요. 끝이에요? 네. 네. 아, 에이, 감사합니다. 예, 오랜만에 예. 그... 제기 먹여, 사주더라기 사주더라도, 사주더도사주더라고 사주더라도, 도주도 G. 야, 2 0 c m 어, 네네. 치킨은 치킨은 치킨은 치킨은 치킨은 치킨은 치킨은 치킨은 치킨은 치킨은 치킨은 아, 시골, 시이시아 시골, 시골, 시골, 시골, 시골, 시골, 예. 19.2 19.2 요 시골, 시골, 시골, 시골, 시골, 시골, 시골, 시골, 시골, 시골, 시골, 시골, 시골, 시골, 시골, 시골, 시골, 시이 거. 시 이거 수지해질때20 20점에 20점에 2 2 0 2 0 네. 2 <웃음> 여기서부터 여기 딱 재가지고 손, 여기 중지. 어, 근데 치천이 뭐 잘려? 아니, 저, 저보다 크신 것 같은데. 커져. 한 19.4? 3? 4, 19.4. 쓰면 돼? 야 누구야? 걔 시청자한테 응? 그 해줘 진짜 선수 기록이 너무 내려서식 맞다 나 이거 일부러 하시는 것 같은데 네. <목소리> 이거 썸네일 하시려나 그런 거. 손좀 작아. 치차이랑 비슷하네, 손이. <웃음> 뭐야? 아니다 됐어? 세트 포기입니다. 고생하습니다 이걸 왜요? 뭐 이렇게 해서? 네네네. 이렇게? 네네. 네, 네.